이번 시에 강조 자 기술은 힐릭스 에어리얼이라는 기술입니다 근데 일단 힐릭스 에어리얼이라는 기술이 이렇게 수평으로 던지는 기술을 말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힐릭스 에어리얼은 일반형이고요 일반형 말고도 다른 타입의 힐릭스 에어리얼이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냥 이정도만 알고 계시고 강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웃음> 베이직 그립인데 세이프핸드 를주신 베이직 그립으로 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비하인드 DA 볼 하는 것처럼, 하줄 건데, 그니까, 러 비하인드 DA 볼에서 처음에 이렇게 호라이즌탈 넣는 거 말고, 그냥 롤 아웃을 하신 다음에, 검지를 빼신 다음에, 롤 아웃 하신 다음에, 어, 검지로 회전 주신 다음에, 비하인드 DA 볼 하듯이, 트위스터로 들어가는, 자,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트위스터에서, 그, 썸채플린한 바퀴만 해주시고, 젠노로버는 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아, 이게 아닌데. 자, 그래서 펼치고 롤아웃 하신 다음에 검지로 회전 주신 다음에 엄지로 채플린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검지랑 엄지랑 세이프 핸들을 지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세이프 핸들을 지시고 이렇게 던질 거예요. 자, 다시. 이 자세에서 던져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세이프 핸들을 다시 받는 거야. 그래서 세이프 핸들을 던져서 세이프 핸들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아구 자이 자세에서 젠노로버를 시작하기 전 자세에서 던져요 그런 다음에 잡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썸체플린 하는 자세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썸체플린하고 이렇게 젠노로버즉 트위스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롤아웃 하신 다음에 그 비하인드 디에이퍼 라듯이 트위스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썸체플린만 하신 다음에 이그 세이프 핸드를 검지랑 엄지랑 잡고 던지시는 겁니다. 수평으로 던져야 돼요. 수평으로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바로 받아요. 세이프핸들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트위스터. 아쿠. 이게 일반형 힐릭스 에어리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자 썸체 플린을 한 자세에서 던져서 잡아요. 그리고 트위스터. 이게 힐릭스 에어리얼입니다. 뭐눈이 말하지만 에어리얼을 기술들은 연습이 답이에요. 어, 연습 많이 하시고 이걸로 강좌를 마쳐보도록 할게요.